안녕하세요. 네일숍은 처음이지의 한네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창업할 형태를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 형태 결정한 것에 따라서 어떤 상권이 나에게 적합한지 적합상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적합상권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하는 위치에 원하는 위치의 상권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법적으로 네일숍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픈을 해도 되는 상권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명칭을 이야기하면 근린시설 일종에 해당되는 상가가 네일숍을 오픈하는데 정확한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합 상권 근린시설 일종이라는 종목에 맞는 항목이 맞는 상가를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정확하겠죠 근데 어 제가 요 근래나 아니 몇년 전에 저희가 이제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바뀌면서 영업 신고를 내야 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셨죠 저희가 이제 면허 없이 그니까 민간자격증으로 영업을 하시다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영업 신고증을 발급을 받으시려고 구청에 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셨는데 어 영업 신고증을 발급을 못 받으시고. 그장권에서는 영업을 할수 없다는 라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컨설팅이나 상담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적절한 협당한 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셨고 그리고 근린시설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셔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 근린시설 일종에 해당되는 상가, 상가에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다시 내려가셨을 때 영업 신고가 허가되지 않아서 내샵업을그 네 자리에서 하실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이르러 셨던 분들이 꽤 있으셔서 아니 안타까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임대, 부동산 중개인이 먼저 글린시설 일종이다. 글린시설 일종이기 때문에 네일샵을 창업하기에 괜찮은 자리이다 라고 소개를 받고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글린시설 일종도 아니고 어, 심지어 무호가 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적합상권을 판단을 하시고 소개를 받으신 것도 중요한데 소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어, 건축물 대장을 꼭 떼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시고요 건축물 대장 안에서 근리시설 일정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합상권에 저는 제일 첫 번째는 근시설 일정에 내가 갖고 있는 요의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설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꼭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이쪽. 할, 입점할 그 자리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길 좀 먼저 좀 조언을 좀 드리고요 이제 그런 적합상권을 결정을 했는데 글린시설 일종정을 당연한, 당연한 사실로 알고 가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게 있죠. 어, 저희 네이션 같은 경우는 선관리 발관리 이제 이렇게 제이 결정을 해서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어느정도 결정을 하신 다음에 상권을 보셨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드리면 수도시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글린시설 일정을 보 안 되죠. 그 안에는 수도 시설이 설비가 안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창업자가 만해서 설비 부분이 여러 가지 것들 이 시설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비나 수도나 전기 전기 부분들이 안전하게 다 적합하게 또 시설이 되어 있는 상권인지까지도 적합 상권 분류 안에 좀 넣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특급상권이나 뭐뭐 그뭐 주거지상권이나 아니면 역세권상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겠지만 내가 위치한 상가의 위치가 어주 출입구가 어디 쪽인지 뭐 메인 출입구 쪽인지 어느 쪽인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특급 상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특급 상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풀어드리면 특급 상권이라 하면 내가 목객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몰리는 장소들 그러니까 잠깐 앞에도 얘기지만 역세권, 영화관, 대형병원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대형 학원가 이런 쪽이 아무래도 특급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조금 특급상권에 대한 이해가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적합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급상권이나 그리고 특급상권에 준하는 상권에 대해서 설명 해드렸고 그것들을 파악하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다시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더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또 그만큼 상권이 10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랑 똑같이 더한번더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더 제가 다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점포 선정과 점포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또 비슷한 맥락으로 다시 반복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새겨 들으시고 내가 상권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도 흔히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이 호응이 좋으셔야지 제가 쭉더 좋은 걸 많이 풀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고 많이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시간에 만나요